안녕하세요 여러분 흑결정구입니다 우리가 왜 6.25전쟁을 거의 다 끝냈는데 3.8선까지 밀렸는지 역사적인 교육을 해주는 착한 팀밍하는 중국인 매그니토스는 물론이고 스파이더맨의 중국 무협에나 나올 법한 허공답보 차오니마 차오니마 게임 시작하자마자 졸라게 시끄러운 중국인들 이 모든 것에 지친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짜잔 이 모든것을 해결해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한국에 상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중국에서 선공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중국스토어까지 찾아가서 게임을 즐겼었는데요 이해하지도 못하는 한자들을 뚫고서 말이죠 그리고 최근 북미와 동남아를 거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모바일 쪽 제작은 해외에서 만들었다곤 하지만 그래도 오리지널리티는 한국 게임인데 한국이 어째 제일 오픈이 늦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간 다음날인 4월 25일부터 배틀그라운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서 빨리 신청해봐야겠네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플레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정말 pc 배틀그라운드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kda 등수 등등을 점수로 합산하여 티어를 매기는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아무튼간 이런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해외에서도 평가가 꽤 좋은 편이며 미리 북미나 중국스토어에 가서 플레이보신 분들도 핵이 없어서 클린했고 게임도 배틀그라운드와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져서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네요. 아무튼 내일 25일부터 배틀그라운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집하는 모바일 사전예약! 바로 등록하러 가보세요! 여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